오늘 어 그래, 앨범 까 이번에 컴백한 있지! 앨범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은 진짜 제발 채룡이 포카 나왔으면 좋겠어 과연 볼수 있을까? 전 이번에 알라딘에서 13,4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라딘 특전이 또 왔어요 하나, 둘, 셋! 어, 유나 맞죠? 약간 유진이 같이 나온 느낌? 요렇게 이번에 완전 잡지같이 생긴 스타일이에요 아, 예지 진짜 개 이쁘다 음, 채룡이 맨 뒷장에 CD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포스터 짜자잔 포스터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응 음, 얘는 가사집이구만 이건 뭐야 약간 뭐 조립하는 건가 봐 짠! 아나 진짜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립하는 거 별로 안좋아하긴 하는데 멤버들 주사위 그리고 투명 필름이 없어 하나 둘셋 짜잔 요거는 리아가 나왔습니다 와 이거 되게 예쁘다 인생 레컷 하나 둘셋 짜잔 유나가 나왔어요 와 미친 개 이쁘다 그리고 이거 이건 뭐지 하나 둘셋 짜잔 이렇게 채링이가 나왔어요 이거 포카도 아니고 이거 뭐다? <웃음> 이게 뭐지? 자 이렇게 포카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 둘셋 짜잔 유진이 귀여워 그리고 요거 하나 둘셋 어요거는두명 포카가 나왔어요 유, 혹시 유진이 리아손? <웃음> 아, 오늘 채령이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웃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있지 앨범 깡끝아 어, 그래 앨범 깡 남준이 솔로 앨범 한번 까볼게요 짜잔 오야 이거 뭐야? 되게 색다르다 요렇게 이번에 알라딘에서 12,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에라이 씨. 짜잔 와 진짜 특이해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요거 가사집이고요 근데 노래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10번 트랙까지 있는 것 같아 요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여러개의 이미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런것도 있어요 뭔가 노래에 대한거 같거든요 너무 어렵다 남준아 <웃음> 난 바본가봐 잘 이해를 못하겠네 그리고 요거는 남준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분위기있어요 나다음 마지막 요거 짜잔 요렇게 남준이 사진이 있습니다 요것도 포카 같은 느낌이긴 한데 포카는 아닌 아쉽다 난 포카를 원했지만 하지만 멋있네요 이렇게 해서 남준이 솔로 앨범 깡 끝. 어 그래 앨범 깐. 드림 캔디 앨범 한번 까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짜잔. 귀엽다. 자, 한번 까볼게요. 전 이번에 알라딘에서 16,300원에 구매했어요. 아, 진짜 귀여워. 드림이들 얼마만이야. 헐, 지성이 봐. 미쳤어. 너무 귀여운데. 아, 제노. 이렇게 뭐가 잔뜩 있네요. 어, 완전 크리스마스인데, 진짜. 자, 그리고 맨 뒤에 이렇게 CD가 있습니다. 짜잔. 어, 아기자기 요거는 가사집. 짜잔. 이렇게. 그리고 요거 포스터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아코디언으로 되어 있는 멤버들 사진 짜자잔 헐 마크 자 그리고 포카 여기 뒤에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놨는데요 과연 누구 포카가 나올까 요번에 진짜 애들 다 너무 귀여워 포카가 되게 얇다 하나 둘셋 짜잔 지송이 헐 미쳤다 지송이 모자 쓰는 거 너무 귀여워 포카 왜 이렇게 얇지? 이렇게 해서 NCT 드림캔디 앨범 깔끔 뭐 그래, 앨범깡, NCT 캔디, 한정반 이거 알라딘에서 22,300원에 구입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데요? 전 되게 큰줄 알았어요 아, 귀여워, 장난감 같아 헐. 아, 나 초록색이다 짜잔 짜잔, 귀여워 일단 요거 헐, 아, CD 아, 귀여워 그리고 포토북 아, 해찬이 되게 귀엽다 그리고 이렇게 책갈핀인것 같은데? 짜잔, 하나, 둘, 셋 헉, 제노, 대박 그리고 짜잔 가사지 다음 이거 짠어 귀여워 아, 이렇게 멤버마다 메시지가 있네요 와우 자 드디어 포카 제발 이번엔 제노 주세요 제노 제노 나와주세요 <웃음> 제발 하나 둘셋 짜잔 해찬이 좋아 그래 해찬이도 좋았어 이렇게 해서 NCT 드림 한정반 앨범 깡패 짜잔 뭐 그래. 앨범 깡 레드벨벳 한정반 앨범이 드디어 왔습니다 오늘 한번 까볼게요 일단 포스터부터 우와 짜잔 엄청 커요 저번에 나온 거랑 다른 버전 자 저희 케이크는 짠요 초록색 케이크가 왔습니다 아 핑크색 케이크를 바랬는데 아쉽지만 요거 까볼게요 헐 근데 너무 귀엽다 저는 요거 알라딘에서 22,300원에 구입했어요 짜잔 요렇게 보면은 진짜 크림으로 짠거 같이 이렇게 인쇄돼있습니다 헐 개귀여워 자 일단 끝에 캐릭터 CD 어, 너무 귀엽다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멤버들 사진 어, 예뻐헐 요렇게 그 다음 요책 같은 거는 가사집 여러분 노래 중에 이 롤러코스터 진짜 좋아요 꼭 들어보세요 제 최애 노래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케이크 픽이렇서 짜잔 요렇게 제 케이크입니다 자 그리고 포카 과연 이번에 누가 나왔을까요? 저번에는 요 웬디가 나왔었어요 두고두고두고 하나 둘셋 짜잔 아이 미쳤다 대박 요렇게 헐둘다 너무 마음에 들어 심지어 되게 귀엽잖아 이렇게 해서 레드벨벳 한정반 앨범 깡끝 먹을 앨범 깡 뉴진스 시즌 그리팅 한번 까볼게요 너무 기대돼 벌써 이뻐 자 까볼게요 짜잔 저는 요번에 요거 올리브아트에서4 2 0 0 0원에 구입했습니다 뭐 엄청 많고 진짜 무거워요 일단 키링 요렇게 되게 빈티지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신년 달력 미쳤다 개 이쁜데 진짜 헉 헐렁 그리고 다이어리 같아요 요렇게 그리고 시즌 그리팅 디지털 코드 요 카드 뒤에 QR 있어요 그리고 요거 문에다 걸어두는 거 노크하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요거 헐 아, 스티커 요렇게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 그리고 요거 요건 기본 떡메모 같아요 기본 떡메모 그다음 요거 포토북 미쳤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리고 작은 포스터 그리고 요거 헐 달력 포스터 이거 너무 붙여놓고 싶게 생겼다 그리고 요거는 포카 같긴 한데 약간 이렇게 포커 무늬가 그려져 있거든요? 와 미쳤다 진짜 너무 센스 있는 거 아니야? 헐 <웃음> 진짜 사기 잘했다 심지어 사진 다 달라요 진짜 와우 대박 말 그대로 포카가 54개란 말씀? 이렇게 해서 뉴진스 시즌 그리팅 끝머그래 앨범 깡! 오늘은 엔시티 드림 시즌 그리팅 까보도록 할게요 짜잔 요렇게 저는 요번에 요거 알라딘에서 45,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라딘 특전이 2개가 왔어요 짠퍼미침케이뻐 어, <웃음> 그리고 랜덤 포카 하나 더 하나 둘셋 짜잔 지송이 나저번부터 지송이 계속 뽑고 있어 일단 포스터 와 너무 깔끔해 포스터 하나 더 약간 귀족학교 느낌? 그리고 스티커 이렇게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니 브로셔라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되게 두꺼운 사진 와막개 잘생겼다 <웃음> 그리고 달력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건 다이어리 완전 고급스러워 미쳤다 개잘 뽑았잖아 진짜 그 다음에 이건 뭐지? 아 무슨 약간 증서 하기 증서 같은 느낌?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이거 졸업사진인가봐 아개 귀여워 진짜 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요거 내컷 사진 멤버별로 이렇게 다 있어요 다음 마지막 포카 이번 시즌 그리팅 진짜 너무 만족 이렇게 해서 NCT 드림 시즌 그리팅 끝